종목을 이제 보다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전환가액의 조정. 자,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면 어, 이런 전환가액이 정해지고 그 가격대가 주가가 시세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에 있는 특약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어, 여기에 보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여기에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 자, 그럼 그 기준은 뭐가 되냐?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 밑에 거를 읽어보면 1주일 동안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최근 일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예요. 자, 얘네들 기준은 3개월 단위예요. 이것이 한 번씩 특약사항에 1개월 단위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가 되는 애들은 조금 잡주일수록 1개월 단위가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내려보시면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만기가 2024년도고 표면이자가 0입니다 한마디로 만기 때까지 들고 있어도 이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 이자는 없다 밑에 내려 보시면, 전환 비율이 있고, 전환가액이 처음에 만원으로 정해져요. 그밑에 그 내려 보시면,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에서 조종해서 감정해서 70%까지. 한마디로 만원이다. 만원이면, 이게 조종이 다 나오더라도, 그 밑에 가격대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다. 70% 만, 지금 만, 얼마입니까? 만 47원에서 70%까지만 빠진다. 자, 7,030원이 마진노선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지만 뭐가 여기서 아까 전에 봤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전환사체를 언제 발행을 하냐? 자, 얘네들이 전환사체 발행일이 어디 갔냐 어. 전환의 발행 여기 청구할 수 있는 날이 2020년 11월 달부터고 이거에 대한 참여하는 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나와 있고요 전환사체 발행일이 어, 여기 있네 어, 11월 15일 납입일 1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머큐리가 전환사체가 있다면 그 전환사체 가격은 낮아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최근까지 이 전환사체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왜? 지금도 가격이 9,800원이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 정답은, 어, 3개월 단위라는 거에 있어요. 자, 11월에 발행을 했죠. 2019년도. 그 다음에 얘가 조종이 받는 거는 3개월 뒤입니다. 자, 12, 1, 2. 그러면 2월 달에 대한 1개월 동안의 가중치.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가중치. 그러니까 1월 달에 주가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월 달에 대한 주가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 지나서 5월 달에 주가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5월 달 주가 포함된다. 4월 달은 안 된다. 3월 달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머큐리가 2월 달에, 3월 달에 주가가 4,300원 빠졌던 것이 이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한 개가 또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중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오늘 가격이 얼마다 종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어, 가중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가 중하고 경한지를 나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이루어졌던 날을 좀더 높게 보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낮았던 날을 낮게 봐야 되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계산을 하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한 가격 평균 가격이 나오고 일주일에 평균 가격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1개월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가격이 전환가액이 엄청나게 낮아졌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3개월 단위였기 때문에 지금 전환가액이 낮아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했는 게 2019년도에 발행했던 것이 1년이 지난 현재 2년 가까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이 9,800원이다. 그냥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얘네들 투자했던 얘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전환사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청약에한번납 나비비 되는 날, 이 날이 중요한, 이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또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상단에 올려보면, 자, 앞서 봤다시피 전환 청구를 할수 있는 날 전환 청구를 할수 있는 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만기는 언제 되는지 그리고 표면 이자가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 되고 목적이 뭔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70%라고 적혀있던 자리 자, 여기 있죠. 전환 이게 70%가 있고 어떤 건 80%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눈여겨보시면 사실 전환사체는 뭐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신주인수권은 이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도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사체 발행 후에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 날짜가 적혀 있어요 이 날에만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환사체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